리플좀 심하니까 그건 좀 전어필이 있고 아, 나가서 불러줘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리플은 더매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착해졌어요 그래서 마테랑 특단의 대책으로 어떤 우리의 예능감을 좀 살리자 소소하게 지왕 게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리플이 진짜 재밌었을 때가 언제였냐 네. 저희가 옛날 리플런스 촥 돌려봤어요. 우리 옛날 구로 사무실에서 지금은 방이 빠졌거든요. 그 구로 사무실에서 다 같이 왕게임을 했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. 왕게임 <웃음> 한번 조져보자. 대뜸 하나씩 뽑으라고 그냥 왕게임을 해보는 거야. 그런 예능이 필요하다. 리플은 그런 혁신 변화 필요하다. 먹나요 <웃음> 저희? 어 맞네 밥을 안 먹었네, 저들? 아뭐 먹자. 이거 <웃음> 뭐야? 아, 아 뽑으세요. 어 게임인가? 어 뭐요? 그그그 뭐가? 안 적혀 있는 사람이 나. 왕입니다. 어? 저 왕이에요. <웃음> <웃음> 각오하세요. <웃음> <알겠어>. <웃음> 아 맞네, 맞네. 아니, 번호를 몰라서 괜찮아요. 근데. 근데 어떻게, 뜬금없이 게임이에요? 그러니까, 왜 갑자기 왕 게임이에요? 근데? 왜냐면 우리는 너무 순한 맛이야. 맛이. 그거 아세요 진라면 순한 맛런 맥주 정도가 있대요. 그래! 진순이 맛있다니까! 30% 올라 30% 진순이 거의 청양고추 잘잘잘서 잘, 송송송 썰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. 그럴 아, 거면 아, 왜 진순을 아, 먹어? 아, 진라면에 매운맛에 그 조미료가 첨가된 매운맛이 아니라 청양고추로 아, 그 시원한 거 어, 다... 아. 그게 진짜 맛있어, 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나 순한 맛이게중요한거든 그렇죠, 그렇죠. 아, 난 아닌 것 같아, 데요 <웃음> 아, 영상을 모르는 친구! 자, 그래서 왕님모뭐 뭐 하면 되는 거예요? 2번이랑 3번이 이렇게 손 잡고 1번이랑 3번이 뽀뽀 하세요. 네? 네? 뭔 소리예요? 아, 그러면 3번이 좀 바쁘네요. 그번 알아서 바쁘세요 자, 자 1번, 1번, 2번, 2번 누구야? 1번 담정입니다 이번이요? 무 이번이랑 3번이 손 잡는 거예요? 네. 이 자리에서 하는 게오같으니까이 자리에서 한번 해 보죠. 네. <웃음> 저, 저 진짜 있습니다. 진짜 있습니다.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. 네, 했어요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럼 제가 왕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. 자, 네. 뽑으세요. 저는 남는 거 가질게요. 네. 그 왕이면 저한테 말하세요. 이거 드릴게요. 오이. 어... 이도 네. 왕님 네. 제발 아, 아 수익이 별로 안 생각했습니다. 음. 1번 4번 음. 상위 의체네 음. 저 1번인데요. 저 4번 음. 아 사진 의창. 다 들어간 거야. 어머, <목소리> 내가 아 이런, 아 그래. 이런 그림을 원했다. 아아아다 아 내가 올렸어요. 아 이거 여기가 올렸어요. 어. 내 일반. 찾아볼까요 어, 그러면? 찾아 어, 잘... <웃음> 정훈이랑 저랑 볼까요 그냥 안돼. 정하 여기가 헬멧다야 안심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기 수 일부러 안 보여주지 않았냐. 맞아. 그래 입자. 네. 왜 누가가? 내일 일본이니까. 어? ]arten니까요. 아 그래? 아 맞다, 맞다, 맞다, 맞다, 맞다, 맞다. 아 그래? 아, 아, 아, 이제 어, 오빠가 저 옷을 입을 거예요 이제. 어아 그래. 왜안 만들었어? 너사주들도 많아. 나, 난안 만들었어. 우리가 <�chi> 번호를 안보여줬왜너 청년 왜1번이 좋겠어? 나 사번. 아까도 말 언니도 4번이 좋겠잖아. 아 그래? 아 진짜 말해 이제 아좀 마음의 준비를 좀 <웃음> 하고 올 텐데. <웃음> 네 이렇게. 아 이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. 그거 그냥 뒤집어 쓰면 돼요. 오. 아, 잠깐만요. 아이고 맞아요? 오, 너무 예뻐요. 이거. 이거 하자? 아 지금 여상을 좀 흘렀어가지고 근데 사이즈가 땅에다 너무 흘렀어 아, 진짜 왔어요. 진짜, 왔어요. 진짜 나, 오, 맞아. 너무 고거웠었저 아, 너무 뿌듯해요 오늘 저거 너무 잘 입고 왔어요 또안 걸렸으면 뭐가 조심하기를 하네요 와, 그래 났다 아 진짜 공주다 일단은 어, 이번은 나랑 의치는 해줬으면 좋겠어 뭐 왜날 잡아봐 왠지 널것 네. 같아 나 아니야 뭐지? 이번이야 이거 나를 위한 게임이야? 연주 옷을 연주 옷을 어게 입어? 내가 옷을 갈아입 가입... <웃음> 아이고 이런 <웃음> 거찍어요 의체를 하는데 내그 옷을 하긴... 또 입어야 되는 그니까. 거니까 그니까 아 이잖아 진짜 나만 안 걸렸으면 편하게 입을 수 있던 거를 아, 날걸렸네 아. <웃음> <맞아요. 웃음> 자꾸 연주가 <여쭙이> 걸리네 <웃음> 그게 맞아 아 이제 대박 음, 나 오늘 처음 음. 입었는데 늘어나겠다 음. 어? 아 크롬이 될것 같은데? 여 음. 네, 맞나요? 아저 것도 아, 좀 보고 싶은데 그거랑 없나? 밖에 밖에 있어 밖에 있어 <웃음> 아 이게 맞아? 야딱 맞는데? 그런왜 잡아올려? 아, 이게 맞아요? <웃음> 아니 아니 배, 배가 나오 배가 보이는데요? 공주가 <웃음> 쪽으로 <웃음> <너무> 충격적인데? 아잘 맞는데? 자나 한번 볼까요? 네, 빨리 빨리 빨리 아나쪽나좀 좀, 걸려 잡아 쪽예번3번손 <웃음> 잡고 이 번이 3번 공주님한 기약 공주요이번 나는 나는 thank you. 공주님한테가 이면야나 이거 저입구 해야 하아줌 어머 설마. 손 잡고 아? 손 잡. 어머 설마. 아니야 손 봐주자 손 잡을 위험. 그냥 공주님한테만 해. 공님 어서 해. 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요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그 이거 희번... slam... 몇 번인지 알잖아 아, 알지 알지 알지 그, 알고서 이게 잘 보이는 거죠? 네아나 시키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반발 하나 안 돼요? 네 비키니 좀 심하니까 아 그건 좀 모노키니 입고 아 하나 하나 가서 왜? 두위로 옷고오여오인데몇 번으로 하지? 저는 표잖아 이런 것도 입었는데 모노키니 왜못 입어요? 내가 혼자 혼자왜 아니야? 아니 혼 아니 모노키이 입어본 적이 없어요 자 2번, 4번 <웃음> 제가 이번너몇 번인데? 그냥 몇 번인데? 넌몇 <웃음> <웃음> <너> 번인데? <웃음> 2, 2번이야? <웃음> 4번 누구야? 4번 누구야? 어, 나 아니야, 아니야. 아, 진짜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제일 노출 싫어하는 2명 아가요자 <웃음> 이거는 컨텐츠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모노키니요? 아 모노키니가 아, 뭔데 근데 위아래 연결되어 있는 수영복 아, 아, 아 레시가드? 아니야, 위아래 연결된 비 아 제가 입은 더러워 어, 지금 이것도 어, 너무 더러운데 지금 재무습 콘텐츠 찍으면 저에서 100만 예상이거든요? 아니 그.. 아니 그.. 뭐, 아니, 뭐, 아 뭐, 민망한 부위가 뭐,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그거는 잘 알아서 그럼 알아서 아, 감당해요 아, 아니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? 저 장가를 가야죠 아, 오빠가 바꿔준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음. 너가 유임한 어. 거잖아요 오빠가 할수있었는 네. 제쿡은 그몸좀 만들어가지고 네. 그 약간 트렁크 바지 같은 거 입고 그래, 그래. 그 위에는 좀 그렇게 어, 나난 나는? 나는 비키니야? 언니는 원래 모노키니야모노키니야아 지난번에 어. 입었잖아요 내가 언제? 유튜브 보니까 아 맞네 <웃음> 아 저는 그리고 수영장을 가 아, 많이 안 가봤어요 아 그러면 바다에서 누워서 바다 가서 브이로그 단단하게 찍어야 돼요아 커플 브이로그로? 어차피 아그데 약간 컨셉 시기 잡고 가면 그래서 시점을 제쿡 일 시점으로 합시다 아 퇴근 십점 했다가 붙듯이 좀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HB. 아주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보세요. 왕이요? 됐다. 왕이네. 왕 퇴근해. 왕 자기 옷 챙겨서 퇴근해. 퇴근. 나 왕이고 나 퇴근할 게잘 찍고. 아 복귀 원상 복귀 좀 시켜주세요. 오 벗으세요. 아 그래? 다시 이옷 드릴게요. 아. <웃음> 내고챙겨가야지 내가 아니, 아니. <웃음> 마지막에 내가 봐준 거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, 왕이 퇴근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대신 드리겠습니다 <웃음> 저 왕입니다 자 퇴근하지 마 <웃음> 이유하지, 이유하지. 나, 옷갈아입이으니까 퇴근한 거야. 아니, 아니, 다른 채널에서 가 있네요. 야, 아, 그렇죠?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거의... 아 아니. 니 아니. 요니 아니. 아아아봐앉아봐앉아봐아 아니, 아 아니, 아아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따 왕은 아니구나! 잠시만요! <웃음> <왕은 아니구나>. 어쩌라고! <웃음> 뭐? 나왜여기있어자 <웃음> 1번, 3번이랑 1번이랑 3번이랑 저랑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편가나고 2번, 4번은 여기 청소하세요! <웃음> 바보! 그래서 환타 쳐먹었냐? 아, <웃음> 이거 왕게임 누가 하자 했냐? <웃음>